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더워도 정말 덥죠? 네.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물 마시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음양탕이라고 아세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정수기 앞에 제가 서 있죠? 정수기에서 물 마실 때도 이 방법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장에 건강을 지키고요. 또, 지나친 식욕이 생기는 것도 억제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보세요. 제가 뜨거운 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컵에 절반 뜨거운 물을 채우고요. 그 다음에 찬물을 담아볼게요. 네, 찬물도 절반 섞었어요. 그러면 아 과학을 잘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뜨거운 위에 찬 것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네, 대비 현상이 일어나 올라가게 되죠. 무슨 에너지의 흐름이 생긴다는 뜻이고요 우리 몸에서 가은 물을 마시더라고요 아주 차가운 얼음 같은 냉수를 드실 때하고 이렇게 물의 결리 현상이 일어나는 음향탕을 드실 때는 우리 몸에서 입에서 목되고 위장 쪽으로 가는 이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오기가 퍼져나가면서 우리 몸 안쪽은 그렇게 냉장고처럼 차갑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장기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미지근한 그 상태를 유지해주시면서 물을 드셔주세요. 자, 이제 물 마셔볼게요.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뇌물이 잘안 넘어갈 수도 있고, 차가운 물만 드셨던 분은, 어, 뜨거운 물이 싫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탄수화물 중독처럼 차가운 것에도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잎의 안쪽의 내장기는요 오히려 아주 차갑게 변해간다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개인지도로 오시는 분들은요 뭐 여름철이 되면 정말 배가 더 딱딱하게 바쁘신 경우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장기의 건강을 위해서 음양탕 뜨거운 물반 위에 차가운 물 반을 섞어주시고요. 이때 단 주의하실 점은 소잡이 있는 컵 사용하셔서 처음에 뜨거운 물 담을 때손 화상 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정말 뜨겁지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